딱세개 나오나 네 개? 음. 와, 얘 터진 거 봐봐, 난리가 아니구만. 응? 어? 김이가. 김이게 김밥 김이 아니잖아. 그래서 어. 그래. 와. 입김? 입김. 입김이네, 입김 불었네. 그거 김밥 김이 아니라 막 터지네. 힘이 없어, 되게 사지도 못하겠어. 아, 배가 완전 고프네. 야, 점심 안 먹어서 그런지. 왜 음. 밥을 안 먹어? 절때나 오늘 아, 이게 더 맛있어 보인다. 옆에 막 저렇게 히끗히끗한게 한, <웃음> 한 사람씩 하나씩 먹어야 돼한사 하나씩, 하나씩 응? 음. 저 까만거 저거 무슨 조림이에요 저거? 우엉우엉 우엉? 음. 사왔어요? 응딱 음. 간단하네? 햄하고 당근하고 시금치하고 언제 했네? 계란 계란하고 우와, 계란. 와 계란밥 무적인거 <웃음> 와 햄계란이네 햄계란 햄계란 김밥 음, 햄 파운 거예요, 이거. 응. 음. 이 쫄깃쫄깃하네? 음, 밥도 간이 아주 잘 됐네. 시금치. 밥도 아주, 꼬, 아주 꼬들꼬들하고.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그러지, 니가. 응? 애 점심을 안 먹고 배고프도록 있어. 나무찜이 완전히 와. 아주. 완전히 통나무, 통나무. 음. <웃음> 겁나 크다. <웃음> 근데 저게 터진 게더 맛있어 보여, 그런 게. 음. 저런 걸로 그냥 메뉴 있어도 되겠다. 옆구리 김밥 해가지고. 힘이 없어. 꼭, 꼭 되게 싸지를 못해. 음. 김밥김이 아니라서 힘아리가 없어. 와... 이거 뭐 김, 김, 김... 왜 그래? 그, 그냥 그쌈 싸먹는 김이잖아. 음... 그래서 그래. 그래서 그런 거? 음 나 먹어. 응. 음. 친구들 이 막, 식구들 껐다 껐다 그래 왜 그래? 배가 고파서 그래. 응. 여기서 응? 드시게요? 응? 응. 여기서 드시게? 응. 어서 먹어. 방에서 아래에서 먹어. 야, 이게 근데 진짜 얼룩덜룩 해가지고 완전히 <웃음> 맛있어 보여. 음. 각상으로왜그래 음, 음. <웃음> 음. 아, 아이고. 하는 거뭐부실이가지 없어? 음. 아, 이게 제일 최고다. <웃음> 최고의 김밥이다. 음. 최고의 김밥. 음. 음. 음. 얼룩덜룩이 김밥. 역꼬리 김밥. 김밥 역꼬리 음, 터진 날. 음 응. 응. 는 이쁘게 잘 나왔네. 이쁘게 음. 잘 나왔어. 응. 음. 응. 음. 음, 진짜. 응. 음. 음. 맛있어. 아 맛있어. 응.